예, 영국 고독정 하르방은, 어, 상당히 제주를 빛냈을 뿐더러 집안을 빛냈던 분입니다. 바로 이 곳이 영국 고독정 하르방의 어, 생가라고들 합니다. 어, 영국 고독정 하르방이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제주 사람들 못 살겠다. 왜? 아이, 말들이 그냥 해변가에 들어와서 바시, 곡식들을 전부 뜯어먹고 있어서 제주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해발 200m의 하자성을 쌓고 해발 400m, 600m의 상자성을 쌓아가지고 이 사이에서 한라산 주변에서 말들을 키우면 어떻,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죠. 아, 그래서 어, 세정대왕도 아, 아 그러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십소장이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제주에서 공부한 유림들이 서울에 와서 과거를 보자고 하면은, 이 뭔가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라에서 그 해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어어 서울에다가, 서울에 그 제주에서 올라온 유린들의 싫터도 이제 장만하고, 어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민의를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지금 오늘 여기서 지내는 제향은 항현사라고 합니다. 상현사 제향은 어, 제주고시고덕종 영국공파 시조군을 모시고 또한 분은 광산김씨 김진용 명도 선생을 두 분을 모셔서 상현의 어, 학적이 높은 분이라서 두 분만 개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제주들 자체도 세계유산 본부가 어? 주최를 하고 제주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양쪽 집안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정해진 날짜입니다. 아침 10시서부터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모시는 제주항단의두 분을 모시는 재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 고통장 하루방이 1400년대 인물이라면 김진용 하루방은 1600년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용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아, 찬봉 벼슬을 주었지만 은내 고향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제주 사람 제주 후배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의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서당을 지어 가지고 훈학 활동을 하는데 마침 이괴 라는 목사가 내려왔습니다 장수당 이라는 그런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기 저 중앙 김정 선생이 사당이 있으니까 사당과 그다음에 교실이 있으면은 서원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괘 목사한테 장수당 설립을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수당이 지어지고 그러니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했더니 제주도만 있는 귤림 함귤 귤림 귤림 서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년 후에 숙종 임금에 침필 침필 균림 서원이라는 침필이 새겨진 그 편액이 당도 합니다. 그래서 사액 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액 서원이 돼 버리면은 모든 경비 모든 경비를 어디서 나라에서 당해 줍니다. 충암묘가 들어서고 다음에 장수당이 들어서니까 균림 서원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중암만 모실 거냐? 아니다. 송인수도 모시자. 규암 송인수, 제주도 목사로 왔었습니다. 어, 송인수도 모시자. 김상헌, 청은 김상헌도 모시자. 다음에 동계정원도 모시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암 송실도 모시자 해서 오연이 된 겁니다. 오연사당과 장수당을 합쳐서 귤림서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귤림서원으로 해서 600 7, 80년대부터 사액 서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언제까지 왔었냐면 1871년까지 200약 200년 동안 귤림 서원이 여기에 있어서 제주 사람들한테 혼합을 합니다. 1871년 서원 철폐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서원이 약한 700여 개어 있었는데 47개만 놔두고 사액 서원 47개만 놔두고 전부 철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익서원 두 개가 전부 철거돼버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 귤림서원하고 삼성서원은 1970년도에 사익서원으로 지정됐는데, 그거 역시 사라져 버립니다. 제주도에는 삼천서당 하나만 남아. 삼천서당은 사익서원이 아니고, 이제 관주도로 하는 이제 서당이었습니다. 향교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주 젊은이들을 훈악하다가, 어, 오늘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연단으로 알고 있지만 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귤림서원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귤림서원으로 알아주셨으면